아 안녕하세요. 어, 내일, 내일이 동기라서 어, 동기 팥죽을 조금만 써먹으려고 어, 우리 셋 식구 먹을 거니까 종이컵으로 하나만 할 거예요. 깨끗하게 칠라고 깨끗하게 씻쳐서 냄비로 이동 팥이요 조금 이렇게 에, 좀 끓으면 은이 물을 버려야지 아 어, 이게 뭐 팥에서 나온 뭐 저기가 있다고 그러,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다 해먹었어요 물은, 물은 이거 지금 내가 한 800ml 부었는데 모자랄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부어놓고 일단 삶아 뚜껑은 열고 이 팥이 이게 좀 어느 정도 물러질라할때 좀 이렇게 안 물려 좀딱딱하게안 물려진 게 있어요. 그게 새팥이라 그래. 새팥 그럴 때는 그게 빨리 물르라고 방법이요. 이게 물을 세 번을 이렇게 조금씩 쳐주라 고 하더라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 엄마들한테 배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새팥이 빨리 물른대요. 지금은 압력솥이 있어서 압력솥에다 푹 가면 되는데 지금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키요. 뭉그러졌어요. 뭉그러질 정도로 삶아졌어요. 완전히 뭉그러지도록 삶아버려야 돼. 그래야지 보자기에다가 넣고 주물러도잘 빠져요. 근데 이거 이제 이게 마포 보자기 같은데 넣고 주물,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은 알맹이만 싹 빠지고 껍질이 남는데 우리는 이 믹서기에다 갈면은 그게 싹갈아져서이 믹서기가 해결해 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거 판을 걸 이게 걸르잖아. 그러면 집을 볕집을 깨끗이 잡고 막, 그, 같이 이렇게 주물렀어. 물을, 이게 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조금 남은 상태인데, 한 다섯 껍 정도, 부면은, 3인분이 될것 같아요. 5개. 좀 걸쭉하지? 이렇게. 완전히 곱게 갈아져버렸어요. 요. 요. 찌꺼기 하나도 없어요. 너무 팬에 이거 다 갈면 걸릴 필요도 없고 걸쭉 하니 약간 이렇게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팥국물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거 감자 다섯 개요. 근데 다 이게 그 껌껌한 거 하나도 없이 다띄었어요 그래야지 그 뭐야 새알이 깨끗하거든. 깨끗하지. 응. 응, 음, 깨끗하네. 엄청 깨끗하다. 음. 티 하나 없어그 감자를 깨끗하게 까야 돼. 그러니까. 자, 이 이거를 갈아 쳐야 돼. 이게 농말이 이제 그 갈아 져서 우국물을쫙 따라야 돼요. 한 10분 정도 갈아 지면 돼. 얼마 없어. 쬐끔이야. 이거를 여기다 부어. 아, 개를 쓰는 거야? 응? 응. 같이 쓰는 거야. 안늘어부터안나오려 그래요. <웃음> 농말은 밑으로 가라앉히는 게 있어갖고, 성분이. 여기 소금을 한두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서. 녹말가루, 이거 감자 녹말가루 이것도 이게 좀 진해 이게 좀 반죽이 좀 질면은 녹말가루 좀더 넣어주면 돼요 한컵반 정도 넣네 너무 큰가? 이게 좀 불어나니까 익으면 이게 좀 불어나니까 좀 적게 해야 돼 처음에는 웅심이 이건 감자 알맹이구나 응. 감자 웅심이 응. 빨리 만들고 수도거 치러 가야지 <웃음> 수도거 한 1년에 한 6번 터지나 봐 <웃음> 이사를 가야 돼 수도가 터졌어도 요리를 만들고 있어. <웃음> 수도가 터졌어요. 빨리만 빨리 만들어야 고 수도 고쳐야 보일러 고치러 가야 돼요. 밖 바닥에 물이 새고 있어. 꽁시미 <웃음> 만들고 있어. 하던 거니까 해야죠 아, 저. 아저 언제 고쳐? 음. 우리 아들은 보일러도 잘 고쳐요. 만능, 만능 기술자예요. 만능 기술자. <웃음>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아유너 아니 뭐 살지도 못하겠어. 아니, 지겨워. 맨날 뭐 망가진 게 많아갖고. 슬슬 지겨워졌어 내가. 흔집이니까 맨날, 맨날 망가져요. 우리 집은. 국물이 좀덜 나나? 음. 조금 더 부스 감독을 된거 아닌가? 걸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응? 걸쭉 걸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끓이면 서 걸쭉해지나? 아니 이제 이거 감자를 넣으면은 감자에서 좀 이제 음. 그 제가 뭐가 나와가지고 좀더 음, 걸쭉해지거든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걸쭉한 것에서 물을 좀더 부어줘야 되겠어요. 한물 다섯 컵 부었는데 지금 여섯 컵 부었네 이 정도 이 정도를 하면은 감자들이가 하면 딱 맞겠다 여기 소금을 소금, 소금을. 소금, 응, 소금 조금 넣어줘야 돼 미리 어, 설탕도 설탕도 좀 기본은 넣어줘야 돼고 이제 입맛에 맞춰서 달게 드신 분뭐 이제 조금 더 넣고 이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야지 이거는 왠지 좀맛있겠다 음, 이거 응. 응? 좀 맛있겠어 딱 좋아 딱 좋아 그래 딱 좋아 그래 국물이 국물이 딱 좋아요 거품은 응. 좀 걷어주고. 근데 내 입에는 조금 더 닮으면 좋은데 음. 먹을 때좀다 넣어서 먹어야지 이제 오, 이게 이제 옹심이가 익으면은 우외로 또좀 뜨기 시작하네 옹심이가 음. 뜨는구나 음. 아 이게 국물하고 이게 이게 건데기하고 어제 딱딱 알맞냐? 딱3 인분. 아이고 셋이 먹는다고? 뭐? 그 셋이 먹으 셋이 먹어야 되가. 이렇게 옹심이가 감자, 감자 옹심이 팥죽이 이렇게 해서 안색했어요. 요 맛있게 보이죠? 엄청 쫀딱쫀딱해요. 이게 쌀보다도 더. 그래서 올해는. 감자 옹심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어? 음. 맛을 한번 봐야지. 맛있어. 내가 봐야지. 네가 본다고? 내 입에는 응? 조내덜 달아 내입에야 내가 봐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봐 뜨거운거 천천히 조금만 간을 봐야지 <웃음> 아 이렇게 그 동기를 그냥 또버낼라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감자 옹심 물에 써봤어요 근데요 맛있네요 또 쌀보다도 더쫀득거리고예 감사합니다 아 목구멍이 익어버렸나봐 아 지금 먹게 뭐, 너무 뜨겁나 와이게 되게 탱탱하네 음. 우와 음. 반쪽에서 먹으려니까 안쪽에죠야 엄청 뜨땅. 음. 뭐숟가락이안 들어가 음. 그냥 밥 먹어야겠다 들어가지고 뭐가 이래? 와 장난 아닌데 탕태. 음. 맛있어. 내 설탕 좀더 타고 뭐야지? 조금 싱거워 음. 그러고. 설탕 더 넣어도 되겠, 되겠어. 그렇지. 어, 이게 좀 달아야 맛있어. 어. 맛있네 그래도. 아, 아, 그냥 단단해. 파가 조금 당연하고. 야, 엄청 탱글하네 이거. 음.